세번째 시간입니다. 음. 루가우니아 지역에서의 나머지 사역과 귀환에 대한 어, 어, 내용입니다. 성경 음.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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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죽게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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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 사역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한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봤죠.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굳게 하고 또 <웃음>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또 <웃음>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 주의 백성들을 많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이 주의 백성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제자도 제 삼고 또 권면도 하고 국개도 하고 또, 사역자도 세우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사실 나와 있지만, 주님을 단순히 맹목적인 신봉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는. 성경에 보면 제자를 어떤 자들이 제자가 되, 되냐 할때뭐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그리도를 스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되고 <웃음> 부모나 형,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고 또 누가 보면 14장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웃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부히 거해야 되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제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로 보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단순한 게 그냥 쫓아만 다니는 게 아니죠.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열매. 근데 그 열매라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분명한 그, 모습이 있죠. 타락한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목적은.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형제 사랑애로 나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매를 받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인 교회 속에서 그런 세 사람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안에서 교제 케 하시는 거예요 제, 제자를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세상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토를 닮아가고 아주 날마다 성숙해야 되고 주님이 지어주신 창조세계를 돌봐야 하고 그 아주 가난한 삶으로 복음전도에 힘써야 되고 또, 예배나 일에서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 짐을 지는 가운데, 서로 의존된 관계로, 의존하는 관계로 살며, 그, 진짜 주님을 따라 서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것이 제자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순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구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한. 이게 사역자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회복된 참된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 자랑하고 자기 무슨 가호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닌데 외형적으로. 외모를 자랑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전 전부로 삼아서 <웃음>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뭐 죽었다 깨나도 어 다시 또그 일을 하려고 달려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본고잖아요. 그래서 그리또인의 삶이라는 게 죽으면 살리라 해요. 살면 죽고,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버리고,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리또를 따라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일을 위해서 순회 사역을 하는 거고, 어, 돌아보는 거,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 때도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배 대상은 물론 여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의 요소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서 또, 또, 앱에서서 등지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는데, 뭐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말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게 제자죠. 제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뭐 제자인 줄 알고. 예? 교회 다니는 걸 무슨 큰 권세로 알고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이 노예처럼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듯이, 그렇게 해야죠. 자기, 자기 무슨 지식 자랑하고, 예? 네? 능력을 자랑해갖고, 자기 뭐 꿈을 실현. 개혁신학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김홍전 목사님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결국 그걸 얘기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 자기 꿈을 실현하려.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예. 네. 종교 사기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몸교회에 연합해서 그세 사람으로서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때 그게 과연 무엇인지 총체적인 것이죠. 진짜, 진짜, 제자 도라는 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질서 있게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줬어요. 물론 성경의 전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한 거죠. 이데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제자, 저,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런 삶, 그런 삶이 곧 고난받는 삶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굳세게 어른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그걸 과정 속에서 누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과정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그 말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내가 아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누려가는가 그게 그게 제자이고, 어, 그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 시조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와 다른 기,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을 마,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자화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도 올바라야 되고요, 삶도 아주 올바라야 돼요. 성경적으로. <웃음> 아무튼, 그, 그렇게 세운 자들에게, 하나, 그, 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다 맡긴 거죠. 이제 사도들은 이상의 일들을 다 마치고 귀한의 길에 올랐습니다. 비시디아를 지나서 왼쪽으로 그, 타우러스 산세를 바라보면서 밤빌리아로 내려왔습니다. 길리기아, 길리기아 이제, 이제 이게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이죠. 길리기 여기 저기 저기 저, 저 아래 오른쪽 중간에 그 있는 그런 그림이 그 일차 전도행 음. 그림인데 그 여기 기억자로 들어가 있는 지중해 기억자로 들어가 있는 그 바로 끝 부분에 기억 끝 부분에 저기 위에가 다소고. 그 외가 이제 그 다소 가까운 서쪽으로 어 이제 거기가 더베 그쪽 전 전반적으로 루스라 지역이 저 루가우니아 지역이 되고 루스라 또 저기 이고니언 뭐 비시디안 지역 그쪽 서쪽으로 쭉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에서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문 밤빌리아 지역인데 그쪽으로 어 내려왔습니다. 그곳 지역 중에 하나인 버가에서 도를 전했는데 이곳은 이전에 마가 요한과 헤어졌던 곳입니다. 누가가 여기서도 도를 전하였다고 쓰는 것은 그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하 것을 어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계속해서 아탈리아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어, 향했습니다. 이 아탈리아는 현대 지명으로는 뭐, 안탈리아라고, 그렇게, 안탈리아라고 있어요. 버가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그 있는 그런 항구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저, 구부로 섬을 거친 것인지, 안 거친 것인지, 뭐, 나오진 않으니까 아마 바로, 그, 올라온 것 같아요. 수리 <웃음> <웃음> 안디옥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이들이 여기서 성교사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하며, 음, 출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서 새옹을 입을 때도 주의 성신의 인도를 받았고 또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뭐 계속 보겠지만 은혜의 방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주님께 구하고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곳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그 고난의 삶, 죽음의 삶 이런 것들은 저주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하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나,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정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에, 우리는 연약, 부, 부패와 연약 가운데 있어가지고 결핍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님의 연단이 없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법정적인 성화로 주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점진적으로그 성화를 누려가면서 그 바른 정서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연이 제 불평하는 게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는는 그 고린도우서 11장 23절 이하 28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웃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이제 BCD 안디옥이 아닌 수리 안디옥으로 와서 교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다고했습니다 <웃음> 구브로 전도에서 총독 서이오 바울이 회심한 것,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강설에서 나타난 두 가지 반응들, 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사건, 루스라에서 있었던 그뭐안진백일를 일으켜가고 표적 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그뭐 신격화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물리친 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루가우니아 지역에서의 나머지 사역 돌아오면서 제자들에게 한일 등등을 다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생이나 수고, 이런 것들을, 공로나 업적,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만을 우선적으로 부각시켜 선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로서 그 보고를 했다 하는 거죠. 자신들의 과거의 업적이나 공로 뭐 이런 거 절대 표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행한 일들에서 유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수용하게 됐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방인들이 거리낌 없이 그들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참여한다고 해도 종속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될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사조들 틈에서 이방인들도 이제 율법의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동등하게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증거한 거죠. 아주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이전에도 보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신자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언약 에 대하여 왜인이뇨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또 예수 안에서 그리또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런 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손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리도께서 아, 그리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하실 처소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가 됐다. 이제, <웃음>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게 뭐, 뭐 삶을 유무상통하고, 어, 이제, 예배로서 서로 통일성 있게 예배하고, 말씀도 같이 받는 거죠. 사도의 교육으로. 같이 교제, 성례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그 어떤 형식들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따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그곳의 성도들에게 꼼꼼하게 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환영 속에서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후 49년부터 50년 사이 동안 머물면서 다시 떠날 선교여행에 대한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방인들이 주류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저들이 유대인들에게 뭐 종속이 돼서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고요. 이제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은 사실, 지금 이제 또 바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다. 삼위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런 구속의 경영을 다 이루는 일이 된다. 이제,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유대 나라에서 유대인들로 거의 국한해서 하셨는데 그것은 구속계시의 역사상 유대 나라가 갖는 의미가 다 철폐된 상태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여자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는 이제 유대 나라의 역사적 의미의 폐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났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작정된 구속개시의 보편성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신 받은 증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사람 하시고 있는 분들은 하실텐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셔 갖고 언약을 하시죠. 네가 천하 만민 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장세기 12장 아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도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제 계시가 진전돼서 너의 시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만물회복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거 다 깨졌기 때문에 만물회복을 위해서 택할 자를 택해서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그 일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역사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두 사도들이 성신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보편적 구원을 이룬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 그냥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그리, 그, 그리도를 드러내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작정된 구속개시의 보편성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신받은 증인들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는 이제 유대 나라의 역사적인 의미의 폐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났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작정된 구속계시의 보편성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그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높이 되신 주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1차 전도여행 가운데 펼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영광스럽게 동참한 거죠 자기가 뭐 계획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그 용성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그 작정을 해서 무슨 종교적 그런 기술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에 자신을 들여서 성신의 인도를, 인도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과연 진리다 하는 걸 드러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행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선교 열정에 의해 생긴 일이 아니고 이미 작정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가 함께하여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 그런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가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결혼, 뭐, 그 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기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혼인도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업도, 정치도, 뭐, 무슨, 뭐, 무슨,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거나 무슨 그 외에 뭐, 여러 다양한 예술적인 활동을 해도 사실은 다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주님의 그 경영과 연관이 없는 삶이라고 한, 결혼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개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뭐그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뭐, 그 실력을 닦아서 뭘 해도 의미가 없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편견을 잠재울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아무런 격차가 없이 그리토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본상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뭘 종교적 열정을 낸게 아니다. 사미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다 들여서 어, 그 선한 결실을 맛본 거죠. 주님이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거기에 동참해서 그 영광을 같이 맛보게 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아, 그리고 우리 꾀로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슨 기술로 할수 있는 게 없.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신자의, 그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저 개인적으로 것으로 치부하여 그런 용어들을 아전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예? 주의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라할때 그게 뭘 얘기하고 어떤 걸 목, 목표로 하고 어떤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그런 걸잘 알아야 되죠 그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사의 하나님이 다 일하셨다는 걸 알아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데? 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한 루가오니아 지역에서의 나머지 사역과 귀환하는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행보는 막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에 의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삼무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하여 거기에 은혜롭게 쓰임받은 자들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들여간 자들을 쓰셔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조차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있던 자들에게만 어 유익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구속사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 충만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닥칠 여러 환란에 대해 이상히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수용하며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장사진행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음, 어, 세상에 대해서도 자가 못 박히 자인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기 때문에 환란, 인내, 연단,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다시 이전의 삶의 얽매임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기도를 올릴 때도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게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은요 각 사람의 집안의 죄, 지방의 죄. 그, 그 민족의 죄 가운데 아주 조상의 유전한 망신, 저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사회성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편집적인, 어떤 사람은 자기애적인, 어떤 사람은 뭐, 조연병적인, 조연병 같은 그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여겨주셨는데, 그거를 벗어가야죠. 말을 안 고치고, 생각을 안 고치고, 행동을 안 고치고, 어떻게 벗습니까? 그런 옛사람의 그죄된 패턴을 벗어버려야죠. 반사회적인, 자기애적인, 편집적인, 경계성적인, 그리고 회피성적인, 그런 옛사람의 그 패턴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사람을 힘입어 간다는 게 뭔지야. 자기 꿰로는 절대 힘입어 갈수 없고, 이미 말씀을 주시고, 그리토께서 그, 그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목표하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성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할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치고 언어를 고치고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세 사람을 입어가는 거야. 그리토와 같이. 그래야 그리토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참, 이게 그리도를 스 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날마다 세 사람을 힘입어 간다고 하는 그 의미 잘 알아야 된다 제자로서의 삶인데 다시 이전의 삶의 얽매이며 돌아가서는 안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이런 지혜를 주신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마땅히 추구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 아로서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럴 때뭐 김홍전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으로 휴지 하나 들어도 의미가 있는 거죠. 빗자루 하나 들어도 의미가 있는 거죠. 휴지 하나 집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할 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그냥 기독교의 종교적인 외형만 취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 방도들을 잘 누려가야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승리의 높은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미 이제 승리한 싸움을 이제, 그리 또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 계속 싸워가는 거죠. 아무튼, 그, 하도 바울 일행은 그 일을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